데를러 가는 길입니다 와 오늘 근데 날씨가 조금 쌀쌀하네요 오늘 바이크 타기에 조금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몸 떨리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쌀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이천에서 m t 공구로 바이크를 기변을 했는데 이 기변리뷰 영상은 제가 추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은지가 저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거의 다 도착했고요. 다 아, 은지 저기 있다. 하이. 하이. 하이. 아, 완전 기다렸잖 미안. 아니, 나 나오려고 하는데 어제 밤까지 썼던 장갑이 없어졌어. 마스크 가져왔는데 마스크 끼고 써야 되는데. 마스크 끼고 다시. <웃음> 끼고 써야 돼. 너 이빨에 틴트 묻었다. 너. 어? 일로 와. 이거 너 가방 매줘야 돼. <웃음> 가방 떠밀기. 너 나봐? 가방 떠밀었어. 잘안 들려. 아, 너 일로 와봐. 어성 그때 이름이 왕창 하림 파티야 너무 귀엽다. 하림 <웃음> 왕창 해주려나 왕창 <웃음> 왕창인 귀엽다. 그러게. 자담았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장갑 없어서 기분 좀 잡쳤어. 기분 잡쳤어? 어좀 많이 잡쳤어. 너왜 내가 쓰는 말 너도 써? 어 짜증 나니까. 떨고 있었지. 오늘 또안 하는 짓을 했네? 어, 그냥 아무리 흘러가. 기다려도 안 오니까 된 너무... 거야. 당연하지. 너가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응. 봐봐. 너 오늘 좀 예쁘네. 뭐야? 하까 하나. 빨리 꼬버로 <꼽아라> 잘라. 까 <놀람> 하나. 아, 감사합니다. 너 자르는 데만 나 이거 먹어 보자. 어디 없이? 빡쳐? 아니 그래 양이 많아서 오늘은 좀 간대하네? 응. 오늘 옥수수 음면에 많이 넣어서 그 정도 좀 이해해줄게요 이 응. 응. 응, 네 머리카락은 뭐야? <웃음> 네 머리카락까지 같이 올게? 응. 어때? 맛있다 주기적으로 먹어줘야돼? 응 마약같은 맛이야 유일하게 허락된 마라까... 마약같은 말아 꺼바로 하나 먹어볼까? 응 내가 먹었을까? 꺼바로가 진짜 맛있다 먹어봐 아 이봐 안 불어도 돼 빨리 아예 아. 음. 돼지같아 <웃음> 음. 토실토실해 쟤좀 발끈했다 방금 네? 토실토실하네 음. 수제비도 한개 먹어볼까? 응. 너가 먹어볼까? 응너 네. 수제비 먹지마 왜? 아까워 네, 먹을래 아까워 꺼져 꺼져 <웃음> 아까워 니한테 주기 줄 거면서 그냥 튕기네 내가 맛있게 맛있게 조합해봐. 짠. 음. 음, 면은 조금 해. 목소 주면 음. 했어. 그리고 배추가 살짝 들어가 있어. 배추가 이렇게. 어. 이거 들어가나 많아 아닙니까? 아니야 닭치즈. 그리고 고기를 <웃음> 올립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배추 조금 더 올리자. 그래 배추 들어나 많아했다니까? 그리고 끝이야? 아, 어, 한 입에 염? 하고 먹어요 국물은? 국물, 아. 국물은 좀 아, 찍어야지. 나 진짜 치명적인 실수할 뻔했어. 그래. 염. 콧구멍으로 표현해봐. 전부 다게언제 있는 거야? 음!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어. 미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내가 친구한테 응. 그래, 나 맛있는 거 먹으면 자꾸 여게막 이렇게 주된다 름 이랬더니 내가 그래, 넌 동안으로 살고 싶으면 맛없는 것만 먹고 살래? <웃음> 주름지니까 <응. 웃음> 맛있으면 나도 <나름으로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웃음> 미간이 자꾸 꺾여 응. 진짜 너무 순삭해버렸는데 응. 짠 아, 마스크를 쓰세요 아 저님 마스카라 꼬질꼬질하네 새로 빨아온거거든 뭐 어떻게 꼬질꼬질 할 수가 없거든 <웃음> 아 저님꺼도 좀 꼬질꼬질해 죽을래 진짜? 너 진짜 어이없다 야 어? 내가 그래도 그거 맨날 쓸 때마다 깨끗이 닦아놓는다고 아 뭐. 음, 저님꺼도 좀 꼬질꼬질하네 일탱이 아, 없어 네가더 꼬질거리거든 으악 <웃음> 네가... <웃음> 아랑 엔지몬 뭐. 내가 가. 응. 하나씩 예쁜 카페에서 아왜 <웃음> 아야 되는지 알아? 몰라. 달달한 디저트를 먹어야 되니까. 맞아. 아 카푸치노. 초코 냄새 엄청 나. 그래? 응. 초콜릿 브라운이랑 초코 냄새가 나나보다. 응. <웃음> 엄청 간단한 걸 물어보네. 이제 배우자. 봉주제원 해볼까? 봉투재원 이볼 어때? 나, 나 이렇게 없어 너 머리야 어때? 돼지같은데? 존나 치명적이고 싶어하네 그냥 비둘기 같아 옷도 비둘기 옷이야 아니야 근데. 비둘기 옷뭔 옷이야 부부부구 해봐 우리 엄마가 또딴거 구구구 뭐. 우리 엄마가 뭐, 는거 예뻐 너무 예뻐. 비둘기 다했아니 내가 비둘기라는 거. 이 모자가. 어. 우리 엄마가 이거 비둘기 같다 하줄 알고. 진짜. 기 <웃음> <웃음> 탈룰라 하네. 우리 엄마 탈룰라 좋아한다. 그러니 엄마한테 엄마, 엄마 뭐 했네. 엄마가 완전 탈룰라였어. 그래서 엄마. 엄마 완전 탈룰라네? 이랬는데 엄마가 그게 뭔데? 이러는 거야. 내가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우리 엄마야 이랬을 때너 탈룰라야 그러면 막 갑자기 아, 아니 그 옷이 정말 예쁘더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어쩐지 안 보기 좋더라 뭐, 그게 탈룰라야 그래서 엄마가 완전 팔 깔고 있으면서 재밌어 하면서 탈룰라 얘기를 더 해주라는 거 <웃음> 그게 탈룰라야? 너무 기다하게그 탈룰라 있죠 막 이랬을 때 그리고 한동안 거기에 푹 뻗어서 친구들한테 탈루라를 말하고 싶었나봐 어. 근데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검색 <웃음> 검색했다고? 그래서 <웃음> 탈, 탈, 탈루라 이런거 탈탈탈 이러고서 <웃음> 그렇게 답내지 고 어제 그게 뭐라고? 그게 웃긴거 뭐라고? <웃음> <웃음> 다루를다안보먹지 <웃음> <까먹어볼게. 웃음> 됐어? 응. 앞으로 쭉 당겨 앉아 싫어 웃어? 응아 뒤에 있으면 더 무서워 너한 조금만 하네. 멋있네? 어 지금 아무것도 안돼 <웃음> 조심해 아, 진짜 중심 잘 잡아야지 <웃음> 자 그녀는 생각하니? Does she t h i n 디쉬 팅 디쉬 띵? 라라라따아라라따따라라 타이밍이 또 야식을 먹을 타이밍이 됐어요 하루종일 먹기밖에 안 하는 거 같은데 맞지? 근데 나는 소화를 잘 시키는데 지현이는 소화를 좀못 시켜 어 소화가 안 돼서 지금 밖에서 좀 걷다 왔거든요 우리 먹는 그게 좀 다른 거 같아 내가 조금 더잘 먹는 거 같단 말이지? 배 아파서 죽을 뻔 했어 무튼 야식에는 역시 피자? 너 페페로니 먼저 먹어. 왠지 아나? 안경 벗그안 되지. 전진님 유재석, 유재석. 누구야? 유재석, 유재석. 나오는 사